아담, 인터뷰 안녕 나는 오늘 인터뷰를 진행할 아담이야 인터뷰는 반말로 편하게 진행될 거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빠른 대답 부탁해 그럼 시작해보자 이름이 뭐야? 김지상 나는 오십 했나 아, 50이구나 무슨 부서야? 음... 마이 팩토리 팀 그리고 YG IoT 센터 부서에 대해 간단히 소개 부탁해 공장을 더 스마트하게 만드는 음, 팀이고 IoT 기반의 솔루션들을 고객사한테 제공해주는 그런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일한지는 얼마나 됐소? 22년 회사 첫인상은 어땠소? 이게 장막했어요. 발산역에서 걸어오는데 어, 왼쪽에는 코프 연습장이 있었고 거기에 허, 아침은 먹었어. 20년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혼자 다이어트 중. 인터뷰. 오늘 일어나서 처음으로 한 말이 뭐야? 어, 무감. 조용하게 왔어요, 그냥. 코로나 끝나면 가장 하고 싶은 건 음, 여행이죠, 아무래도. 본인의 매력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해? 음... 좀 강인한 인상? 출근할 때뭐 타고 왕? 자동차 타고 와요. 제 차. 자차로. 출퇴근 때 뭐해? 그냥 공상? 멍? 빨리 가야 되겠다는 일념? 언제 가장 출근하기 싫어? 음... 월요일. 중요한 회의가 있을 때? 아, 이 회의가 좀 펑크가 났으면 할 때? 요즘 내 관심사는? 음... 아무래도 건강, 재택, 나의 미래, 자식과의 어떤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좀 행복해지고 싶다는 생각들. 6.4 24. 아단 인터뷰, 면접 볼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야? 그 사람의 이미지, 첫인상이 아무래도 좀 끝까지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본인이 줄수 있는 면접 꿀팁. 음 예의 예절 팁팁은 없어요. 그각 사람마다 했던 개성이다 있기 때문에 그걸 어필을 하고 어코로 인해서 회사가 맞는 사람이 그러면은 채용을 하는 거니까. 회사 다니면서 소소하게 누리는 낙이 있다면. 사람들하고의 어떤 유대 관계나 가끔씩 이루어지는 술자석, 그 사람과의 어떤 좀 알아가는 과정들, 회사 근처 맛집 하나만 추천해줘. 지금은 좀 소원해지지만 뭐 한라산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사장님이랑 마지막으로 대화한 게 언제야? 음, 조금 전에 회의가 끝났어요. 회사를 다섯 글자로 표현하자면, 글쎄, 뭘까요? 아단 인터뷰, 진액, 상소 치맥 신입 때한 실수 좀 기억나는 거 있어 생산 라인에서 잠이 들었던 거 아단 인터뷰 회식 좋아해 물론 좋아하죠 기억에 남는 회식 자리 있어 회식은 아닌데 음, 전 직원이 베트남을 갔어 거기에 퍼블 몇 명이서 갔는데 그곳에서 기억이 없을 정도로 놀았던 그리고 외국인과 싸웠던 것 그리고. 골프 약속이 있었는데 아침에 실려서 어떻게 간줄 몰랐을 때 골프 게임을 했는데 돈을 잃었다는 거 술을 취해서 게임 룰도 모르고 그냥 쳤었던 기억아단 인터뷰 팀원들에게 가장 바라는 게 뭐야? 아무래도 의지 제가 아직 의지박약이라 좀 의지가 좀 많이 불태웠으면 좋겠어요 팀원들에게 한마디 음, 파이팅! 한달 동안 휴가가 주어진다면 뭐 하고 싶어? 아마 그러지 못할 거예요. 아단 인터뷰 노래방 18번 곡이 있어? 이제 노래방을 가진 너무 오래돼가지고 노래를 별도로 부르지 않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기억이 안나요 이제. 자신이 생각하는 회사의 장점은? 아무래도 브랜딩이죠. 글로벌하게 또이 분야에서는 또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자랑할 만한 회사의 솔루션이 있다면 우리가 뭐다 공통적으로 쓸수 있는 어떤 SRP 같은 이런 솔루션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서 잠깐 SRP란 솔루션 레디 패키지라는 의미로 어드밴텍의 하드웨어 제품과 소프트웨어 제공 업체의 소프트웨어까지 연결하는 클립폼 서비스야 스마트 시티와 스마트 팩토리를 실현하기 위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기술이야 아단 인터뷰 입사 후 가장 뿌듯했던 순간 고그 노력에 대한 결과가 주어졌을 때뭐 보너스나 인센티브나 뭐 최고 영업사원으로도 됐을 때 하고 전 직원들이 같이 갈수 있는 여행들 여러 번 갔지만 그런 여행들이 주어졌을 때좀 행복했어요 무인도에 가져가고 싶은 세 가지 음 가족 하나하나씩 다 들어야 되나 가족 네 명이잖아 하나는 어버이지. 라떼 좋아해? 라떼? 라떼? 그다지 나는 라떼가 아니고 아메리카노로. 나보다 출근이 늦는 후배가 거슬린다. 오. X. 네, 네. 회사의 워크숍 단어 대회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하다. 아담 인터뷰. 나는 나름 전다는 생각을 한다. 오. X. 조금 늙어가고 있어요 이제 일을 잘하지만 음말 예의 없는 착하지만 일음말 못하는 습금은 안 될까? 안 돼? 그래도 일은 좀 못하지만 예의 바르고 그런 사람이 나왔죠 일 엄청 못하는데도? 정말 못하면 회사가 처음부터 잘못 보부 거죠 그거는 아단 인터뷰 그럼 팀원들은 어느 쪽? 다 능력 있어요 나름대로 다 1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왜? 굳이 그 일을 또? 어드밴텍이나 아담으로 연행시 선택할 기회 줄게. 아, 담담하다 아담 인터뷰,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하자면? 참 이런 질문들을 받아서 쑥스럽고 좀 어색하긴 하지만 나름대로 재밌어요 어드벤텍에서의 소중한 기업 소중한 71억 그건 누구나 다 71억을 바라겠죠 어드벤텍과 함께 앞으로도 영상 찍자고 하면 나와 줄고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정도 인터뷰라면 오늘의 인터뷰 소감 짧게 부탁해 아유 고생하셨어요 아 담담하다 다음 인터뷰 받을 사람 한 명만 추천해 줘. 음, 제 사위 안동한 상무도 추천합니다. 인터뷰에 응해 줘서 고마워. 그럼 안녕.